원래 사고 주사어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사실 나도 너무 갖고 싶었어 네 상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과 어떤 피규어를 리뷰하느냐 뭐다 나와있습니다 네그 리뷰할 것들도 나와있고 리뷰 같이 하실 분도 나와있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키덜트 채널 플레이긱스를 운영하고 있는 극스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극스님은 저희 유튜브 채널 열기도 전부터 저희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J&D의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제가 좀 초반에 많이 나댔죠 <웃음> 어, 근데 그러다가 네. 결국은 네, 본인의 그런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채널까지 열었어요. 맞아요. 네, 우리 또 극스님이 어떤 채널 하는지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J&D만 음... 뭐 하나요? 아니요 뭐 J&D도 하고 뭐 저도 핫토이랑 이런 거하고뭐 예고도 네. 상우님처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상우님처럼 막 많이는 못 사고 조금 조금씩 그냥 잔잔바리로 사면서 그때그때 네. 그때 리뷰하고 있습니다 뭐 잔잔바리라고 하기엔 너무 J&D를 n 거의 많이 수집하셨잖아요 몇개 몇개 빼고 그죠? 이거를 사면 네. 뭐 다른 거살수 있는 이게 사실 너무 갖고 싶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요거 한 채면 하토 10채 <웃음> 이상 살수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역으로 바꾼 거죠. 하토이 어? 10채를 포기하더라도 요거 한 채를 갖고 싶다. 우리 긱스 님이 소장하신 JND 네, 크리스찬 베일의 한 본을 보여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이렇게 언박싱하는 영상은 플레이기업스님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는 그 손맛은 네, 직접 채널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발 구독 좀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제발. 나 너무 간절해, 지금. <웃음> <아니>, 500만 <웃음> 더 모이면 1명이거든 오! 그럼 이제 수익 그 구간이 이제 생잖나요 나오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부터 그냥 가져올 때부터 시작을 하면 지금 됐을 텐데. 이런 거안 가져오면 솔직히 이제 합방 못 하니까. 아, 무슨 말씀이세요? <웃음> 연락 하나 받지도 않고. 아, 무슨 말이야. 일단은 가격 정보부터 좀 궁금한데요. 여기 네. 이제 단품 있고 합본 요렇게 있죠. 그죠? 네, 싱글 버전하고 디어 버전이. 네. 있죠? 싱글 버전은 299만 원으로 알고 있고. 네. 합본은 459만 원. 지금도 약간 요거는 가격이 또 그런 뭐 중고 시세도 좋죠. 중고 시세가 얘는 좋다기보다는 거의 형성이 많이 안된게 듀오는 매물이 안 나와요. 아, 안 나와요. 네. 싱글은 좀 봤는데 싱글은 뭐 발매가에서 조금 뭐 떨어지거나 뭐그 근처에 가는 비슷하게. 것 같은데 듀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팝니다. 그런 매일 검색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잘못본것 같아요. 아 결국은 지금 듀오는 매물이 귀하다. 물론 단풍도 인기가 많지만 이 수트 때문에 그쵸. 이 핫본을 많이 간단 말이죠? 제가 무조건 갖고 싶었던 게 듀오였어요. 하... 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사실 나도 너무 갖고 싶었어 그만 서 하... 사람이에요? 정말 말이 많았던 해드죠 근데. 왜요? 네. 왜요? 좀 너무 막 빨갛다라든지... 아, 뭐... 약간의 홍조! 네. 아 뭐... 얼굴이 되게 주름이 많아서 나이가 들어 보인다든지 오 하다못해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여기 귀 끝하고 아? 턱 사이에 이 네. 각도가 너무 얇다. 아니 딱 좋은데요? 딱 아... 그냥 본인의 그 얼굴이 그죠? 딱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피규어는 이런 건 실물 봐야 됩니다. 그쵸? 사진으로만 보고 왈가왈부 할게 아니에요. 또, 다 사진 뭐 찍어서 아시겠지만, 흑역마다 네. 다 다르게 나오고, 다 달라요. 모니터마다 다 다르고, 네, 비율도 다르게 나오고. 그쵸. 나도 지금 봐봐, 나 비율 나쁘지 않거든. 근데 사진 찍으면 꼭 이렇게 비율이 한 5등신으로 나오더라고요. <웃음> 그렇게 위아래로 훑지 <웃음> 말고. 좀 기대했던 네. 정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죠? 갈색 구두 신었고요. 브로그도 다있고 네, 정장 바지부터 해서 손을 딱 멋있게 넣고 있고요. 주머니에 손 넣어놓고 있는 이 자체는 원래도 이렇게 그냥 꺼낼 때부터 이렇게 손이 딱 들어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손을 이제 시계 끼고 손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탁 자석으로 아, 자석으로 붙게들 네.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 손은 실리콘은 아니고 음, 아, 미침. 손은 조용이고요 음. 이게 시계가 예술이죠? 에고 르클드의 디오페이스 리베르소 제품을 형상화한 시리아 벨트까지 브랜드 로고도 뭐 찍혀 있더라고요 우와, 영화상에서 그 알마니 옷을 네 이렇게 입으셨고요 네, 약간의 버건디 느낌의 또 넥타이와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었습니다 지금 뭐 수트로는 비교가 안 되고 퀸스튜디오 상 분의 일 크리스찬 베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배트맨 고 배트맨 헤드랑 요 헤드랑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실리콘이 주는 특성 때문인지 그래도 이게 진짜 얘는 좀 사람 피부 같은... 네, 어우, 어우, 어우, 그래요. 헤드만 놓고 봤을 때는 앞살입니다 그렇죠. 상대가 안 되네요. 확실히 이게 그냥 인형 같고 요거는 사람 같고 차이가 많이 음. 납니다. 조 형도 킹스튜디오는 조금 더 젊은 시절의 베일 같은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름 같은 게 조금은 미화돼서 좀 젊은 느낌? 나, 네, 네. 음. 그러면 이제 네, 배트맨의 수트를 한번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좋은데요? <웃음>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회사 제품 많이 갖고 계시죠저 진짜 많이 갖고 있고 다크나이트 네, 버전도 많이 있고 다뭐 진짜 많아요. 근데 네. 1등이네요. 지금 수트 자체에 중간중간에 그 클리어 파츠 이렇게 같이 덧대는 표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 퀸에서 많이는 디테일하게 못해줬어요 음. 뭐말 나온 김에 바로 한번 비교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자두 개를 이렇게 지금 투샷으로 담았습니다 지금 뭐요게 조금 음. 차이네요 주먹 자체에 이렇게 들어간 게 장갑이 바깥으로 나와 있고 얘는 장갑이 음, 안으로 음. 숨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벨트도 네. 조금 더 밝은 골드 음.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수트들 붙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입체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식스팩 쪽 느낌도 아 확실히 입체감은 더 있다 이게 네, 이제 좀 느껴지고 전체적인 색깔 자체가 완전 까만색이냐, 네, 살짝 네, 회색빛이 좀도느냐 그리고 퀸 스튜디오의 뒤태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또 역시나 롱다리에 배트맨이 있고요. JND는 일단은 망토가 또 이렇게 걷었을 때의 느낌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결도 두꺼운 거, 얇게 다 다르게 처리하면서 네. 실제로 입은 것처럼 디테일 정말 쩝니다. 예, 망토 지금 보시면. 보자기 느낌의 재질을 그냥 이제 한 천으로 썼어요. 근데 요거는 안쪽은 조금, 네, 매끄러워고 조금 빛나는 재질. 바깥쪽은 샘으로 해서 이중으로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그좀 안막 같은 느낌. 망토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그리고 키 차이가 조금 나는 것도 있어요. 그죠퀸 스튜디오 배트맨을 보면 토양 모델 같은. 체형을 좀볼수 있고요. 과장된 듯한 비율감 그런 걸볼수 있고 제인디 배트맨은 그거보다 조금 더 짧은 느낌, 옹골찬 체형 그런 느낌. 옆으로 그냥 딱두 개만 놓고 보면 한쪽은 길쭉하고 한쪽은 단단한 느낌. 실제 사람 비율인 것 같고 좀 미화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 부츠 지금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이런 결이 입자들이. 이 주름에 맞게 좀 늘어져 있잖아요. 크기가 음... 그러면은 이제 퀸이랑 비교를 해보면 퀸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는 근데 네, 네. 아, 퀸은 네. 저 부분은 되게 약간 광나게 표현을 했네요. 네, 조금 달라요. 저는 사실 이 앞가슴에서 끝났다고 봅니다. 광 자체가 확실히 많이 나고요. 이게 이제 뭐 영화 고증과는 또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실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예쁩니다. 네, 그중에서는 이렇게 막 쨍한 거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이 헤드가 좀 이슈였고,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광나는 것들이 아... 연작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예, 그런 게 이슈였던 것 같더라고요. 맞네요. 이 클리어 파츠, 근데, 근데 보기에는 훨씬 예쁘긴 한것 같아요. 보기는 쨍하죠. 아니, 그러면 이번에 슈퍼맨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 제가 슈퍼맨을 예약을 하지 못한 게, 네. 저는 약간 그좀 이인자를 좋아하는... 오, 약간 심리가 비슷하네. 나, 네. 나,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또 이제 와이프가 된 여자친구가 아. 오빠 슈퍼맨 예약하는 꿈 때문에 나 꿈에서 아. 너무 슬프서 아. 싸웠다. 제가 솔직히 몰래 살라 그랬거든요. 몰래 사고 네. 하려고 못 주사 써하려 그랬는데 뭘 주소? 모든 피규어들이 그렇지만 사실 실물 무조건 봐야 되고요. 또 특히나 핫본이어서 그런지 아, 존재감이 네, 존재감이 예.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베이스에서 딱 이렇게 있으니까. 네. 뭐 얘, 얘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아, 좋아요. 네. 저희 같이 이제 그냥 가격 상관없이. 비교만 놓고 봤을 때 차이가 나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 저희 정말 피규어 하나도 모르는 저희 책임 매니저 있거든요. 책임 매니저한테 뭐가 네. 더 멋있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예. 네. 네. 우리 잠깐 마스크 쓰고 출연해 줄수 있어요? 어, 어, 이거... 왜요? 아, 어디로 요 <웃음> 피규어 박물관에 계시지만 피규어는 하나도 모르는 네, 그런 분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후니버설 뭐 살... 어, 스튜디오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네. 어떤 배트맨이 더 멋있는지 한번 아 비교해줄 수 있어요. 아, 네, 네, 네. 저는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요? 얼굴 표현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 이렇게 헤드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아, 뭐가 더 멋있어요? 이쪽이요. 네. 만져도 돼요? 네, 만져도 돼요. 오, 뭐야? <웃음> 오 너무 신기하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봐도 피규어를 잘 모르는 우리 일반 친구가 봐도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뭐 보너스는 없지만 아무튼 고생했고요 자 퀘스튜디오 배트맨과 네, 비교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J&D n 배트맨 듀오 버전 또 이런 명품 또 구경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우님 채널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이 그래도 되게 잘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참에 좀 기운을 조금 받아서 네그래서열명만 아, <웃음> <웃음> 플레이기스 채널 들어가셔서 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 아래 고정 댓글 딱 그냥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제 긱스님이또 가져오신 컨텐츠를 하나 했으니까 제가 긱스님과 하고 싶은 피규어가 하나 큰거 있거든요 좋은 거? 아... 그것도 같이 한번 해주시고 하시죠 아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컨텐츠에도 또 우리 긱스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플레이긱스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을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